안녕하십니까 배민석입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병원 영상 관제실입니다 여기에 cms 가 있고 mvr 모니터는 10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.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장비들이 있는 곳이고요 저희 장비는 네. 여기 네. 이렇게 메뉴에서부터 자 열대가 네. 있네요. 네. 엠베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여기 뒷면에 보시면 NDS를 모니터 뒷면에 이렇게 NDS 공사죠. 이거는 이렇게 뒤에. 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다 모니터와 가깝게 그 HDMI 케이블이 5m 이상 되면은 어 조금씩 연상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모니터 가까이 설치하셔가지고 케이블을 5m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여기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군요 우리 지금 배미석 팀장께서 직접 프리셋 저장 및 레이아웃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거는 이제 공사하시는 업체한테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이렇게 나머지 이제 저희가 프리셋 구성 다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동영상 구현을 한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레이아웃을 잡은 거를 지금 바로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기화면 상태에서 몇 가지 이제 프리셋 저장해 놓은 예, 것들을 예, 예.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자 예, 첫 번째. 그 다음? 그 다음. 다음? 예, 이거 섞어 문자 와 같이 섞어서. 다음? 그냥 들어가요이 CMS 화면 검색 화면인데요. 검색 한번 돌려 주실래요? 어, 지금 간판 유리에 간판 붙어 있고요. 유 간판이 있는 거. 오케이. 오케이 검색 예 아, 시간대 선택하시고 플레이 예 네. 검색 화면이 t 요 자, 다음, 프리셋 또 다음 네. 예 다음 알겠습니다. 다음 네. 예 Town. t 하 w n Town. Hold on, h o d on, h o on.